무슨 일이 있었나요 날 바라보는 그대 눈빛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어 보여요 아름다운 그대 맘을 누가 다치게 했나요 내가 다 들어줄게요 잠은 척에서 웃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저 그대 맘을 위로하고 싶죠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 누구도 필요 없죠 그저 나